지난 지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넬료가 이제 계시를 또 받고 어,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종절 하나하고 하인 둘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웃음> 그, 전날, 그러니까, 오후 3시쯤 그런 게시를 받고, 이제, 그 자초 지정을 잘 종졸에게 설명하고, 보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출발을 했을 것이고, 한 50km 요바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아마 요바 쪽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해변 길을 따라서 내려왔을 때 이제 그즈음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그 피장 시몬의 집 위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정오쯤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계시를 받고 어 한2 0일 시간 지난 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그음에 이제 종조하고 하인 둘이 요바에 왔을 때 쯤에 베드로도 이제. 계시를 그 받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구원을 예, 저 예루살렘 교회와 연계시키고 또 예루살렘 사도였던 베드로의 그 결핍됨을 아시고 또 그것을 다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고금 구속의 역사가 이제 계속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웃음> 그 시장할 때 지금 뭐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을 좀 늦게 아점식으로 먹고 점심은 오후 늦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정오쯤 됐는데 벌써 배가 고프면 아마 아침을 안 먹었든지 뭐 어떻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먹어서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런 계시를 받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가 펼쳐져 있고 내 구탱이 맨그 보자기가 그리고 한 그릇이 그릇 안에 이제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절대 그렇게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했죠. 이거 <웃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의 현상에 대해서 베, 베드로가 너무 호기 가지고 호걸 봤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분명한 각성이 있어가지고 어, 그, 그 짐승들을 다 알아보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나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니까, 이 정신이 없이 헛게 본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인식을 한 거죠. 그니까 사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교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환상 자체가, 뭐 신비한 일 자체가 저들한테는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개인의 뭐 주관적이고 또 생사 화목, 뭐, 뭐, 뭐 구복강령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걸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늘날도 사실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교도들이 접신해 가지고 어, 행하는 그런 이 신비한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기독교 무당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그 경험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한 개인의 행복, 미래 불안 같은 거를 채워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니까, 이교도, 이교도들이 게시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 분명한, 어, 그, 분명하게 그 보자기를 보았고, 그 안에 그릇에 담긴 짐승들을 보았고, 그 짐승들이 어떤 상태인 것까지 다본 거잖아요. 짐, 포유류 동물, 그 음식물 귤에 짐승, 저,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그 구분하는 때, 이제 뭐,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쪽발되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리고 뭐 어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도 있고 또 비닐도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 다른 짐승 같 조류 같은 거는 아주 썩은 고기를 맹금류나 뭐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한 것들로 이렇게 규정돼 있었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발 가진 것, 기른 것또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 중에 이게 레욱이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 생각해 갖고 베드로는 그걸 거부 했던 거죠. <웃음>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것은 사실인데 에스겔서 4장 7절로 14절에 에스겔이 이미 구약에서 한번 경험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뭐 다른 이유로 무슨 그가 자기 기호에 안 맞아서 안 먹겠다든지 무슨 비위에 안 맞는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가 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에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그 그런 베드로의 태도가 사실은 구약의 그 음식물 규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 목적 그런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하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그 그런 규례로 그런 음식물 규례, 뭐 의복 같은 거또 <웃음> 짐승에 대한 정부정의 규례, 이런데 또, 뭐, 질병과, 과, 질병과도 문제예요. 집 같은 것도 그렇게, 그렇게 다 정해 놓은 곳인데요. 아무튼 그것은 이 세상 우상 문화하고는 별다르게 아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렸던 거고. 사실,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온 아브라함의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에 귀하게 쓰여어야할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고 어, 그렇게 그런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 그런 하나님의 그, 그 만유 통일을 위한 만물 회복을 위한 그런 경륜을 알았다면 단순히 그 구약 규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신 충만함을 받기도 했고 계속 부활의 복음도 증거하고 그러고 이제 이레에서부터 점점 멀리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그 계시가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못본 거예요. 못 봐서 이렇게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무리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잘한 짓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고 성신을 보내셔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너무 유대적, 히브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 의미를 잘 헤아리고, 그럼 주님이 또 직접 주님을 알아보고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거기에 순응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어린아이 같이 가령 지난 시간에 비유로 말을 했는데, 얕은 물, 봉골, 물 전부를 봉골로 생각한 거죠. 대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넓은 호수 정도 봉골 가지고.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 그 영원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그런 일을 시켰으면 이해하고, 예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고 예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차 그걸 깨우친 거죠. 깨우쳐가지고 이제 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웃음> 그 동안 이제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의 일이 지금 약간 제한적으로 보인 적들이 있었는데. 그 그것은 그 주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안에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그 사역을 구속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결코 이방인의 그 구원을 그 제한하신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차 깨우치신 거죠. 베드로에게 제차 이런 환상을 보이시고 그의 결핍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정부정에 대한 그런 규례. 음식물 규례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는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구속사 안에서 독특한 위치에서 주어진 율법의 원의를 추적해서 그 본의를 이루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율법으로, 어, 어, 규정된 그런 음식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그 잃어버리고 난 뒤에 말이죠. 마카비 시대 때 이제 잠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계속 지금, 어,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다시 돌아온 게 이제, 536년이잖아요, 주전. 그때 이후 이제 계속, 그,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계속 지배를,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아예 게시까지 끊겨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근데 이, 이, 이, 이 음식물 규례, 정부정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에 예, 생각들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렸던 거예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볼 것인데, <웃음>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일을 하기보다는 이방인들과 아주 적지는 아주 경계를 딱 세워버리는 그런 일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세워오게 된 거예요. <웃음> 이 형식화, 율법의 본의를 그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형식화한 거죠. 이제 지켜야만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형식적으로 때우는 일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죄악으로 여겼어 자기들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그 규례를 지킴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내면적인 정결과 종교적인 정결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업적으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스크루테이프에 편지를 읽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쓸데없이 그냥 전문적인 용어나 쓰고 그 그런 그저 관념적인 놀이에 빠지게 하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는 일에는 하지 않게 하잖아요. 예? 네? 그게 사단의 수책이에요뭐 전문 굉장히 전문성을 띠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죄백성으로서 할 일을 안 하게 고르반됐다라고 이제 조금 이다뭐 읽을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고르반됐다. 부모에게 책임질 일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조금 드린 걸로 상수해 버리는 그런 그런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세운 거죠. 그게 이제 뭐 미신 하나 뭐또 개마라 탈무도 같은데 이제 그다 기록이 됐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미시나나 게마라는 그 주후 200년 경에 그게 다 모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승으로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탈무드는 주후 8세기에 그것을 묶은 거거든요. 그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다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그리토에게 나가고, 세원약의 율법으로, 어, 이제,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지킨 것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들 쪽에서 지킬 수 없는 걸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조장을 한 거죠. 이게 율법주의화 된 거예요. 그것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켜온 거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의 의의를 삼은 거죠. 수단으로 준 것을 거기 그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신자로서의 삶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걸로 기도 드린 걸로 뭐 찬성 부른 걸로 그걸로 다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또의 속성을 발휘하고 말이죠 그리또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을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안하고 돌아가면 다 세상 사람하고 다 어울리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니 뭐뭐뭐 뭐, 뭐, 재테크니 뭐, 뭐 이런거 다 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 생활 자기 꿈, 자아이란 이런 거다 추구하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상수해버리는 그런 게꼭유대그 히브리주의가 곁길로 나간 오류에 빠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 이 속성이 그리스도인의 세 사람의 속성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 근심하는 거다 끌어다, 자기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예? 근심하고 그게 어떻게든지 보장 받아갖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드는 거 하고 똑같아. 요 그렇게 해서 복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장수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복음에, 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짓 복음을 양산하는 거지,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장하는 거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시킬 때, 내가 이제, 그, 못 한다고 하는 거 진짜 책임질 일은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한번.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안 파녔고, 기도를 드리고, 몇 명을 전도했고, 내, 뭐, 자식이 누구고, 내, 그렇게 안만 해봐야 안 됩니다. 음식물 정부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거기에서 이제, 진짜 그 율법의 본의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음식물 먹는 법에 대해 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본래적인 뜻을 해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내용이 좀 길어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소위관중 몇이 예,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밀어라 이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 는나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음식물 규례를 내리신 본위를 여기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상태나 중보적인 위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를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서 진정 주님의 바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그 부정적인 태도를 염두에 두고 그 실상을 볼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틀릴 거죠. 그 마음 자세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용도를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깨닫고 그리도를 바라보고 이제 세원약의 율법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지켜가는 거죠. 그게 그 바른 태도예요. <웃음>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 예고가 있어요. 율법, 율법을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왔 나와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그 자기가 내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그그 그, 어, 언약식이 끝나고 나자마자 금송아지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준도 모르고 한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다 아시고 이제. <웃음> 역사를 섭리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규례를 내리신 것은 그들 스스로 그걸 잘 지킬 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 주님을 의지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음식물 정부정의 규례를 내리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키는 것으로 자기 공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는 것으로 사실 이상에서 본 유대인들의 그 정부정에 대한 시각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언약하에 종속되고 허용이 되어 그렇게 구약교회에 가입되는 것으로 되었었지만 었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그것이 왜곡되게 되어 경직되고 배타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토 시대 때에 이르러서는 이원론적으로 이방인들을 구분하여 아주 적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인데요.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타키투스라는 그 사람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 원수처럼 여기는 증오를 품고 있다, 하는 혹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60, 예, 14년에서, 저, 68년 로마 역사 연대기를 썼고요 또 69년에서 96년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학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은 만대의 비밀입니다. 그건 에베소서 3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참으로 새롭게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웃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할 구속사적인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으시지만 공생의 동안 이방인을 도회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그일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을 것인데 원래 그 그것이 진짜 이방인들의 구원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저기 뭐 이런 사람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고쳐주셨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이방인에 대해 대단히로 적용하여 받아들이기는 당시의 교회가 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다 유대교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한편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알 수도 있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그런 그 가르침이 있었고 구약의 가르침도 그랬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대해왔고 정부정규례를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신을 받아서 충만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그걸 먹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깨우침을 주고 그런데도 못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결핍됨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써나가실 때, 아, 완전하게 다 만들어 갖고 써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나, 남자가 완전하니까 여자를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완전하니까 또 남자를 다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그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데 철이 철끼리 부딪혀가지고 깨끗해지고 빛나게 하는 거죠. 사실 다 연약한 점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걸 알면 사실 절대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무할레시의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무할레자로. 믿음, 뭐,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그, 저희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그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일은 그, 할래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알리자예요. 뭐 그런 처지에서, 저기, 주님의 할래를 받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난 할례자라고 이방인들은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안 되는 거예 이게 자기가 좀나 나서 자기를 자기가 믿는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자기가 좀 똑똑해 가지고 그건 알미니안들이죠. 이따 오후에도 그게 저기. 공부에 나오는데 우리 스크루테이프 그 편지에서도 그래요. 그 사단이 그 우리를 부추길 때 너는 별다르다. 네? 너는 좀 특히 특별한 특별하다. 이런 걸 심어줘가지고 우주락에 만들었는 거. 우주락.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이 기도로 저가 세번 부인했는데도 그 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여기서또 이렇게 그 아주 참 결핍됨을 보이는 히브리주의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도 부정적으로 갇혀 있었는데 주님이 저를 저 깨우쳐 주셔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베드로도 선민의식이나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신약에 열두사도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음. 그러니까 그, 그, 뭐 스크루테이프에서는 비이기주의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이기주의 싸움.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싸우는 거. 너는, 뭐, 평생 이 가정을 세우는데, 에이, 이 정도 수고했잖아. 이제 부부간에 싸울 때도 내가 더 수고했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에? 그게 비이기주의적인 싸움, 그게 알미니아적인 싸움이에요. 행위를, 행위를 그 강조하게 해서 싸우는 싸움.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게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공들여서 이 교회를 세워왔는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날 대접 안 해줘?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꼭 비이기주의 싸움하고 똑같아. 그 땅의 싸움이죠. 땅에 속한 사람 싸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저기, 당신보다 내가 10배는 더 악한 사람인데, 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조금 봉사하게 해서, 요 정도 살아간다. 이래야 사람이 겸손하고, 싸 다툼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공의를 내세우면 싸움이 그쳐지질 않아. 끝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혼도 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러면 안 되잖아. 바울이 그런 그 살인자의 위치에서 이제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유대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에게 원하는 바다. 그런 태도를 가져. 이제 자기는 없어졌잖아요. 그리 도 안에서 아상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끝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그냥 사단이 고뭐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약한 점을. 너 그래도 낫잖아. 이렇게. 저 사람보단 더 했잖아. 뭐 이렇게 야구, 자극을 하는 거 뭐그 그렇게 해서 싸움도 하지만 또 아무것도 아, 안 하게 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구원 받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아예 죽이는 일도 하는데요 양극단의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이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런 결핍 때문에 사실 그한 비자의 소리에도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이제 그 고난 다 겪고 거꾸로 갈걸 미리 예고하셨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기꺼이 수용하고 가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그 붙잡아주신 걸 아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없어요. 네. 이게 사도들도 쓸만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세우셔서 쓰신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쓸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뭐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아무튼 베드로의 이런 상태를 아시고서 주님은 한 번으로 그치고 많은 일을 하시지 않고 세 번이나 저를 위한 배려를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속에 바로 각인이 되도록 이런 반복적인 은혜가 내린 것입니다. 그그세번 내리는 동안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예? 구약의 가르침, 정부종의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 또 성신의 인도가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예? 맞아가지고 야 그, 그래갖고 이제 수용을 해야지. 그게 뭐그 뜻이 뭔가? 음식물 규례의 본위가 뭔가?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환상 가운데 계시받는 이 본위가 뭔가? 그걸 다 알려준 다음에 이제 고넬류의 그 식구들을 만나게 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준비 이게 된 다음 준비 시킨 다음에 일 쓰시는 거예요. 아무튼 핑계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확실한 사실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배려는 택자들을 위한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의 배경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부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녀를 깨우치셔서 그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나는 얼마든지 저기 가론유다하고 뭐 동질의 죄를 졌는데, 나는 이상하게 보호받는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나는 가론유다보다 나니까 보호받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단, 그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그, 크신 사랑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과 성신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 그래야 영화로운 위치로 나가는 거죠, 사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고요. 뻔뻔하게 그걸 구원 이루어가는 건 아니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 늘 겸손함, 겸별, 그야말로 비루한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이런 고백을 늘 해야죠. 우리 인간 같으면 그 정도 가르쳤고 보여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 할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는 지가 알아서, 알아서 오도록 내버려 두라고 할것 같지만, 주님은 언약적인 신실함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경륜을 세우기 위해 거푸, 거푸, 거푸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웃음> 이게 이만하면 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자는 어제도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묵게 한 5년 하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5년 정도 했을 때 자기 심정이 이만하면 됐지 그동안 참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그걸를 하나님이 다 깨우치시고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병 들고 손 놓고 보면서 확인한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잘 나가지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 하고 가정 생활을 잘 꾸미고 이거 아니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어요.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늘 주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한 시간 외에도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냥, 그냥 베드로도 그런 사랑을 입고 여기서 지금 세번뭐십자가 도망가서 그때도 세 번이나 <웃음> 주님이 그 저희. 기도해 주셨는데, 말이에요. 예? 또뭐 사명 받을 때도 그랬고, 또 지금 또 사명 받고 나와서도 또 지금 일한다고 할 때도 또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있은 후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신 계시의 방식임을 분명히 보이는 그런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 세상을 지으신 이런 공간 배치, 주님이 얼마나 완전한 설계자이십니까, 완전한 건축자이십니까? 그 그러니까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 공간이 있고 물이 있고. 우주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다 일반적으로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뭐 신기한 게 왔다 그냥 간게 아니고 하늘이라는 공간,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의 한계 이런 거다 보여 그 계시, 게시, 계시의 그 효과를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건의 지역이며. 권능의 공간계 개시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고 구원과 심판이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곳을 사모해야 하고 그곳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이 공간은 육안으로 볼수 있을 수도 있고 또볼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어미롭고 신비한 공간입니다. 성경이 개시한 만큼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어 그렇게 베드로에게 게시를 하시고 다시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발하는 소리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변화산에서도 한번 경화, 경험한 바 있잖아요. <웃음> 요한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17장, 또 베드로우서 1장 17절 참조해보면, 이,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뭐, 한, 한, 두번 들은 게몇번 들었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그,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음성. 땅에서, 또 지하에서 소리가 난게 아니에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바꿔놓지 않는 게딱 그,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단이 자기네 지옥을 말할 때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지. 저땅 안에라고. 천국은 천국이에요. 다른 건다 바꿔놨는데, 그건 안 바꿔. 뭐, 부조리하다 하면 뭐 다, 진짜 자기네 쪽에 저기, 좋은 거가 아니고, 천국의 좋은 거를 자기네 쪽에서 부조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구로 했는데. 천국과 지역은 안 바꿔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아래 계신 아버지, 자기 아버지 얘기할 때, 저 아래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뜬금없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 베드로는이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짧은 생각을 접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일을 보면 저가 이 일을 그 골똘히 생각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또 다음 시간에 계속 보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신 주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직 여러가지로 미흡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게시하신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님의 게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게시하셔서 그가 가진 생각들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참으시면서 알게 하실 것을 확실히 알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베드로의 시대와 같이 계시적인 이적인 환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강단에서 내려지는 말씀으로 당신의 부족한 교회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미흡한 우리의 상태와 처지에 대해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내려지는 말씀으로 차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기초 도리에서부터 배워가게 하시고 더욱 장성한 도리에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잖아요. 연약한 자를 세우셔요 지금 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어디 산기도나 다니고 말이요 그 무슨, 계시를 받겠다고 뭐 하면, 이제, 허연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예. 저, 저, 저 백두, 백두 대장을 만날, 저, 작두 대장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비상적으로는 주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입신하고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 장에도 그 나오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헛된 기적, 거짓 기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추구하고 사모하고, 에? 그런 거보려고 그러면. 이 배고픔은 보이게 되죠. 헛고 보이는 거예요. 예. 금식하다 헛고 보이면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려지는 말씀으로 보고치면요, 보고치는 뭐 거예요. 혼자 아마 은혜가 있다고 해도 물론 이, 이 여기 내려지는 말씀이 검증된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진짜, 좀,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어야 하겠죠. 물론, 뭐, 천하의 칼빈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다, 사실 그 시대의 아들로서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주님이 성신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는, 그런 거다 감싸 안고 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 실수를 보면,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하시는 방식이지, 자기는 완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만 말하고, 아니 자식 노하게 하지 않는 것만, 자식 입장에서 얘기하고, 부모 입장에서 부모 공경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하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뭐한게 있나,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부모이지만 거꾸로. 내가 이제 자식이지만 부모될 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 참 부모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교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사회는 못 있겠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야 돼 주님 앞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서로 돕는 자예요. 성신이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그리토께서 보혜사이시고 성신이 다른 보혜사이신데 우리가 그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밟아버리고 그,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뭐, 내 죄를 인정해도 남의 죄다 끌어들여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자신의 죄를 보는 거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함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원수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뭐, 가족, 믿음의 친구들고 사람은 당연히 구속사 안에서 찾아지는 그 인도와 양육과 보호의 원리들을 이런 그틀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잘비추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채워야 할 것은 채우게 하시며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일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잘 들어서 이 시대의 교회 아로서 그 완성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야,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 사람이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로 세사람이 교회로 재창조 받았어요. 교회 아로서 혼자, 혼자 무슨 구원 받았다고. 교회 질서 속에서 그 은혜를 못 누리면, 이 지교회가 완전한 치리위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한 치리위안이에요. 교회가 정상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는 또 얼마든지 또 옮길 수 있고요. 개혁자들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 이런 베드로가 계시받는 일 속에서 아, 우리가 참 얼마나 이렇게 다 고루하게 답답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는걸잘 듣고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주님이 목표하신 일을 이루어야 돼요. 개인이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목표를 이루는 일은 교회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형식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신령한 주님의 몸민 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은사를 찾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